네 안녕하세요 브랜드 뮤직의 대표 라이머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영호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범키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칸토입니다 안녕하세요 허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양나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이너스입니다 안녕하세요 키비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입니다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셋 살루! 안녕하세요 에비식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린입니다 안녕하세요, 루달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옌현민이라고 합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여다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상입니다. 둘, 셋, 보이스, 자가포 안녕하십니까, 비기시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동근입니다. 네 여러분,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와우! 2020년 한 해는 어, 답답하고 힘든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요. 2021년 올해는 저희 브레뉴뮤직한테 정말 좀 특별한 한 해인데요. 올해가 저희 브랜드 뮤직의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 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지난 한 해는 저희에게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사랑 덕분에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올해에도 더 좋은 음악들과 활동으로 자주 찾아뵐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2021년 새해에는 모두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며 여러분들이 소망하시는 일 또한 이루어지길 기원하겠습니다. 소원했던 것들도 다 이룰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건강 조심하시고 새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복 많이 받으세요. 모두 새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